안녕하세요. 프레시티비입니다.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기술은 스와이프라는 기술입니다. 스와이프라는 기술은 파워무브에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스타일무브를 하실 때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른 파워무브들에 비해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씩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씩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! l e 이 o 스를처 t 하실 때는 앉아서 먼저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점차 점차 점차 서가는 단계로 스와프스를 연습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앉아서 먼저 하는 걸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서서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,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오른발 위로 옆댁 골반같이 위로 위로 그 다음에 왼손 짚으면서 물구나무 왼손 짚으면서 물구나무 섰으면 오른손을 떼고 마지막 착지는 왼손이 땅이 짚혀있고 처음 자세 이렇게 오시면 돼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 착해서 보셨나요? 이렇게 처음에는 두 발로 착지하는 걸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두 바퀴, 세 바퀴 돌아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셨나요?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연속으로 발 차주고, 돌고, 착지 발 차주고, 돌고, 착지 발 차주고 돌고 착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한 가지 주의해야 할점 오른발을 위로 차실 때 골반도 같이 위로 위로 차줘야 한다는 점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해보세요. 아시겠죠? 자 이제 두 발로 착지하는 게 되시는 분들 이제 한 발로 착지를 하시면 돼요. 내가 두발 착지로 두세 바퀴 정도는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 이제는 한 발로 착지하는 걸 연습해 보세요 한 발로 착지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발과 한 발로 착지하는 건 방식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첫 바퀴 스타트 하는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바퀴 돌았을 때 착지할 때한 발로만 집으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차면서 골반 같이 차주고 돌리고 한발찾지 보셨나요? 한번 더요 보셨나요? 자 한발찾지하는 방식 그것도 세 단계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1단계 똑같이 오른발 차면서 골반 들면서 물그나무, 이게 2단계 그리고 처음 자세로 똑같이 내려오면서 3단계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해가 되셨나요? 그러면 은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몇 바퀴를 보여드리고 천천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?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? 스와프스는한 바퀴만 하시면 세, 네 바퀴는 금방 합니다. 어차피 한 바퀴를 하는 방식이 두 바퀴, 세 바퀴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 바퀴만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시면 두세 바퀴 금방 할수 있습니다. 스와프스의 가장 큰 포인트는 골반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허리가 그 상태를 유지하고 돌아가느냐 이거를 잘 살펴보세요. 허리하고 골반 여기는 내려가지 않게 항상 유지를 해주면서 손과 발이 돌아가는 것을 잘 보시면 알수 있으실 거예요. 골반이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.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골반이 이 높이를 유지해 준 상태에서 발과 손만 돌아가요.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. 스와이프스는딱 그것만 잘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제가 장담합니다. 다시 한번 두 발로 하는 거 한번 한 발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두발 먼저 1번 발 올리면서 골반까지 같이 찬다. 2번 물구나무 3번 오른손 떼면서 처음 자세. 한 발로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앉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? 아시겠죠? 그럼 빠르게 한번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et's go! 스와프스는 조금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정말 쉽게 다른 기술들보다 쉽... 렇게 빨리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해 보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쉬운 기술입니다 많이 써먹을 수도 있는 기술이고 그러니까 꼭 조금만 노력해 보셔서 꼭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제 강좌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강좌로 찾아뵐게요. 네, 지금까지 프레시TV였습니다. 바이바이.